우리 백설이는 자기 자신한테 다친 일을 모르고 신나 있다 <목소리> 백설이를 안고 한 요정도면은 아직 설이가 백설이 키만큼 정도 되겠다. 백설이를 안고 들어갈게. 엄마나 간다. 어어 어, 아? 아니 이렇게 쉽게? 잠깐만. 다시 가 봐. 백다 아니야 설화 서라. 설날 서라. 무시하지 말아줘 설라일로설 나와 나나. 서라, <웃음> 갑자기 왜또안 나와 나 나와 설일 갑자기 왜또안 나와 설라 나와 아니 설화 완전 똑똑하네? 그러면은 우리 안에도 불러보자 얘들아 이들아, 들어와들들아들어 이들아, 들아 이들아, 넘어아 이들아, 이들아, 들아이들들아 이들아, 들아 이들아, 이들이들 날 무시하지 말아줘, 트야 제발. 아, 무시 못하게 할 비전이 지 알지? 또. 너무 <웃음> <웃음> 와 빨리 일로와 노래 그만하고 빨리 와 와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<웃음> 백설도 진짜 <웃음> <웃음> 저 오빠가 갑자기 왜 갑자기 노래를 해그지 못하겠대? 에휴 저 바보 오빠가 나가다 설아 나가다 설아 나와 밑으로 이제 밑으로 봐어 이제 어떡하시겠어요? 나 <웃음> 집가서 놀지 말고 어이구 잘했다. 오늘 한 겹을 더. 응? 응?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. 안 돼. 그래도 나도 문뜯어주면 어떡해? 눈